아, 설에 먹을 반찬을 또 이렇게 오이김치로 하나 만들었네요 이게 설에 묵은지만 먹느니 상큼하게 새 맛으로 먹으려고 이거 푸트 넣고 오이김치 담을 거야 소금으로 이 오돌오돌한 것도 없어지고 겉에 있는 입물질도 제거하기 위해서 문지르는 거예요 됐어 큼직하게 먹음직스럽게 그냥 하면은 국물이 좀 많이 나오니까 국물이 많이 나오면 양념이 다씻체져가지고안 좋으니까 조금 약간 절거해야지. 두 숟가락만 넣어서. 이, 저기, 오이도 티나다가 넣어주면은 이게 아삭아삭해요, 더. 좀 이렇게 절거줘야지. 한 30분 정도 절거놔야지. 1 시간 절거네 30분 절거니까 물이 별로 안 나와가지고. 한 시간 정도서 이 물에다가 그냥 이렇게 흔들어 가지고 물요 정도 후추 한단 조금 안돼 내가 쓸라고 조금 남겨놨거든. 그다음 에 양파 조금 한거 중짜리 하나 썰어주고 배는 반개 가를 거야. 배. 액젓, 멸치 액젓 반만 일단 넣어, 많이 넣으면 또짤 수도 있으니까 반만 넣이 오이에는 새우젓이 좀 들어간 게 좋더라고 새우젓 한큰술 넣고 마늘, 마늘도 다 같이 넣고 갈아볼 거야 생강 조금 갈아갈게 갖고추갈리라나 모르겠네, 이거 물이 좀 적어가지고 이게 너무 곱게 갈리면 안 되는데 너무 곱게 갈아버렸네 깨렇좀 넣어주고 좀빨갛게 담아야지 두손 이래야 되겠어 청양고추를 아까 그거 가는 거라 되게 매울 거야 네. 큼지막하니 내가 일부러 큼지막하게 이렇게 썰은 거는 자유 이제 본인 자유인데 큼지막하게 썰어가지고 하나서 그냥 들고 먹을라고 <웃음> 한점 보고 오 매워 오우와 우와 설탕을 넣으면 이게 오이가 물물르니까 이게 당원을좀 넣어야 돼우우워 매워. 너무 매워서 혓바닥이 톡톡 쏴우우워 간은 딱 맞는데 약간 단맛이 적어서 내가 당우을좀더 넣었. 우우우우우우 아주 매우니까, 그냥 밥맛이 확 도네. <웃음>